c á 음정 너무 안된대요. 트위치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남시 네저게 올리는 것 같아요. 전공과목 학점이 비제로를 받았다. 아 B라고 읽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? 네 어쨌든 그냥 넘겨야죠 뭐. 이거 갖고 편지 쓰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.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아 이거 이거 이거 초등학교 때 국민 을레 그쵸 국민 을뢰 이런 거는 아는데 뭐지 진짜 모르겠네 이 번이에요? 뭐였어 <웃음> 다 몰라 <웃음> 다 몰라 충성 3번 같아요 약간 내가 생각하는 서울 최고의 힙 플레이스 예힙 yeah. 플레이스 예오 yeah. 어디 어 여자 언니가 청소 어때요 요즘 청소 어때요 아 근데 이거 약간 No, God, please, no! Double hair. Taume, u b a 보세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l e 세요 i r Double hair? Double hair? d o 다음으로! hair? Double hair? Double hair? d 빼고 다 입었네요. 근데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, 씨씨. 솔직히, 솔직히! 존... 좋은... 거습 보지 못했습니다. 1년 중 가장 기대되는 달! 개성마의 종강의 12월 축제 5월, 내일로파 8월! 예! 어우, 막그 막 아까 사서삼경 안 나온 게 어디예요, 정말. <웃음> 40대의 버추얼이면서, 대학은 1, 1학번이면서, 틱톡을 하는 그런 느낌이 거죠, 약간. <웃음> 아, 미꼴 광주 여행앱비 나왔어요! 버추얼 도 순튼 나라가 광주의 과거부터 현재, 그리고 미래까지 다 설명해 드릴게요! 관광진의 QR코드를 살칵 찍으면 AR나라가 나타나서 여행지를 안내해요. AR 도슨트 1 1 개를 모두 보면 두두두두두 270도로 보는 화면 무대. 샤이닝스타 n g s VR 뮤직비디오 1 1 곡을 감상할 수 있어요. 광주에 직접 가는 게 걱정된다면 이불 안에서도 광주의 온 것처럼. VR로 광주를 돌아보자. 내 손안에 광주 있다. 1 1곡 모두 VR 도슨트 시청. 조순들이 모두 신청하면 VR 뮤직 비디오 빛이 보상으로 내려온다네. <웃음>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.